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임금명세서 교부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임금명세서 교부방식은 임금명세서의 형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기재사항을 적은 문서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임금명세서 수령대장을 꼭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부했다는 증거는 남겨두시길 권장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임금명세서 교부 방식을 살펴보면 첫 번째,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임금명세서를 직접 교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내 전산망의 정보처리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전달도 되겠습니다 세번째,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정보처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송하셔도 됩니다. 네번째, 이메일이나 카톡 등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하셔도 됩니다. 다섯번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에게 전송을 하셔도 됩니다. 다섯번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에게 전송하셔도 됩니다. 이때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발송한 경우 일반적으로 발송한 때를 임금 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금 명세서 교부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